오늘은 캠핑할 때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고 등유난로 사용시에만 필요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등유난로를 구매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사용이 너무 편리해서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피엘 제품 그럼 지금부터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너무 간단하게 딱요 등유통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제품 종류로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포인트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메이드인 USA 제품입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중국 OEM 제품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좀 튼튼할 거는 같습니다. 두번째는 뚜껑의 안전장치가 톱니 스토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캡 옆면의 톱니는 뚜껑을 닫을 때 걸리게 되어 있어 실수로 열린다거나 아이들이 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때는 이 톱니 부분을 열고 뚜껑을 돌려서 여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톱니가 걸리도록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세번째는 잔여기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잔여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5리터 그리고 10리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 20리터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연장호수 사용입니다. 지금 이 길이가 약 15cm로 기본 노즐입니다. 노즐의 지름은 2.1cm이고 사용하는 난로의 기름통 입구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캠프 테에 같은 경우 이 노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도 판매하고 있는 이 실리콘 연장 호수를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노즐에는 이렇게 캡이 달려있으니까 캡을 씌우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닥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유를 할때 홈에다가 손을 받치고 이런 식으로 주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홈은 5리터하고 10리터짜리에만 있고 20리터짜리는 이 옆쪽에 이유에와 같은 손잡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리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는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쪽에 테크놀로지 플라스틱 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플라스틱 캡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불길이 등유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는 빼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등유통 뚜껑을 닫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톱니바퀴가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줘서 꽉 잠기게 하면은 이 안에 등유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등유가 이 안에 10L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등유는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등유통 같은 경우는 저는 10L짜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캠프10의 경우 약 4.7L 정도를 들어가면은 풀로 차게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약 1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박 2일을 가더라도 14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리터짜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20리터짜리를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면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난로에 주유를 할때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등유가 남게 되면 은 보관기간이 오래되면 은 등유가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난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딱 필요한 정량만 사용하시고 다 사용한 다음에 다음에 캠핑을 가실 때 다시 또 구매해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노즐에 이렇게 마개도 있어서 혹시 모를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연장호스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도 마개가 별도로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기름 유출이나 먼지 유입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연장 호스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껴 볼게요 연료를 넣을 때는 호스를 날로 연료통 안에 넣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파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그때 등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등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에 묻히지 않고 등유를 안전하게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 노즐을 빼서 별도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거 찍찍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5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2만원 초반 정도 하고요. 10리터 같은 경우는 3만원 후반 20리터 같은 경우는 5만원 후반 그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를 통해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어, 배송 기간은 조금 걸립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노스필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손에 기름을 안 묻히고 주유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스필 등유통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였습니다.